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펀하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스페셜 오브 스페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긴가민가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이 입을 여는 순간 바로 누군지 알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신 분인데 그럼 제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온의 빌런이자 다중인격을 컨텐츠화 시킨 우리 조충현 씨입니다 아, 말어놔. 네, 네. 난 3대 측정 좋아하면 안되지난 3대 측정 좋아하면 안 돼? 으씨 세상에 왜 나한테 다치랄지. 그래, <웃음> 뭐야! 반갑습니다! KBS 30기 공채 개그맨 조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와... 예? 어찌됐든 간에 일단 저희가 3대 운동을 이제 진행할 거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인격과 이런 자가 굉장히 좀 많으신 걸로 포장이 돼 있는데. 그렇죠. 버로버로 바꿀 수 있잖아요.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. 예. 우리도 토큰이 빌런이자. 그렇죠. 이동을, 이동을 해볼까요? <웃음> 네, 다중자를 가지신 우리 조충현 씨와 함께 3대 운동 바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벤치 시작하기 전에. 기선지압이라 하죠 아. 대부분 이거 드신 분들이 상대가 잘 나왔어요 오. 아, 팔 괜찮으세요? 어, 저, 절대 아주 아, 네. 예. 반갑습니다 이경영입니다 아뭐 멸리라 될거 아닙니다 바로 진행시켜 안다치게 <웃음>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전치기 전치 이렇게 자들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 <웃음> <야>, 대가리 <대가리입니다. 웃음> 야, 사람 부러놓고 너새끼내성격을지 모르나 보네. 여기까지. 야, 오! 일단 너무하셨어요. 아, 자, 그럼 저희가 이제 바로 네. 벤치를 들어갈 건데 좋습니다. 근데 벤치 약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 운동을 좀 해도 될까요? 아, 준비 운동이요. 그렇죠. 그렇죠. 어, 어떤 어. 준비 운동? 일단 준비 운동은 또 이제 그 약수터 아줌마. <웃음> 야, 빨리야. <웃음> <웃음> 야! 닦아줬다자 <웃음> <가졌다. 웃음> 알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네. 정말로 거의 역대급으로 텐션이 <웃음>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감사합니다. 저희가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칠 것인지 목표를 좀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. <웃음> 어, 일단은 제가 짬타 수환인가아 짬타. 날라리님은 이기겠습니다. 아, 일단 여섯 분이 <웃음> 이기겠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150 정도만 잡고 네.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마랑 조충현 구도가한 새끼. 대가리 박아. 어서. 한 30km랄까, 40km랄까요? 아, 40km. 예. 네. 괜찮아? 40km 진행시. <웃음> 알겠습니다. 벤치프레스 일차 시도 들어가겠습니다. 40km입니다. 더 아래, 더 아래, 더 아래. 그렇지, 그렇지. 편하게, 더하 대세. 요 오케이. <웃음> 야! 될수 있어! 아 지금 40kg 어떠세요? 제가 아, 감상 아, 예, 충분합니다 아 그럼 바로 네. 50kg 갈게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아, 해봅시다 하이씨 하이씨 <웃음> 야 지금 <웃음> 오케이 씨 안녕하세요 한이입니다아아 너무 쉽다 아니 이거 네. 저희가 40km로 잘못 시작했다. 이거 바로 60km 갈게요.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괜찮아요. 내눈자네내 눈자리. 하면 잠 야야야, 야, 빼라, 다시 빼라. 한 번, 다시 한 번. 야, <웃음> <올려놔> 누가 <웃음> 누가 나 죽이라고 시켰네. <웃음> <아니, 야>, <웃음> <저, 저, 웃음> <웃음> 오케이. 내못 든다! 내못 든다! 아유, 어쨌든. <웃음> 자, 저희가 60kg는 실패했지만, 아, 55kg는 뭐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보겠는데, 아, 이번엔 또 누구세요? 아, 네. 제뭐 골목상 촬영하는데, 굉장히 뭐, 진행을 잘하시네. 아유, <웃음> 이건. 알겠습니다. <당연히 웃음> 그럼 백종원 씨로 한번 50kg, 자, 자, 5kg 한번 해볼게요. 가볼게요. 업 쭉! 쭉! 쭉! 조만씨, 조만씨 빨리 들어봐요. 조만씨 들어와요이안 돼요 이거. 조만씨 들어와요. 아니, 이거 미돼요 미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미역이 안 돼요. 이거 이거 잊지 마요. 조만씨 들어와요. 조만 아, <웃음> <안 돼요>. <웃음> 아. <웃음> 자 그럼 어쩔 수 없죠. 조충현 씨의 원하램은 5 0 k 로 퍼팅입니다. 아. 저 이제 두 번째 오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건데 어, 이번에는 누구세요? 아따이띠 빠프라데기 모델이야. 그거네! 그 그거는 어디 파견 가요? 오케이 자 네, 그러면 네.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40kg 먼저 진행할 건데 네. 1차 기록입니다 40kg 업! 두구 와이 뭐지 이새뭐야도 와이 뭐지 이 새끼야! 40kg 성공! <웃음> 자 이제 50kg입니다 50kg 일단 이것만 하시면 응. 반은 온 거기 때문에 아요자 준비되셨죠? 네. 자 2차 시도 50kg입니다 자 업! 두와 들어와. 두와 들어와. 두 와이 뭐지? 시들어와두 와이 시끼 야야 오십 킬로까지 성공 마롱님 오제 몸속에 대드를 들기 위한 근육들이 일곱 개가 박혀 주시 <웃음> 벤치 할때 힘쓴 자리입니다. 삼두 근육이 전부 되지요 <웃음> 제가 이걸 못 된다고 하셨는데 전 분명 들수 있습니다. 자 55kg 들어가겠습니다. 나는 이곳을 들수 있을지 나님이 알고 있었단 말이다. 알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있었단 말이다. 어, 5kg만 더 가볼까요? 해떼 빠빠 레마바나. 좋아요, 좋아요. 자, 이제 데드리프트 60kg까지 왔습니다. 와,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이십니까? 아, 저, 안녕하세요. 죽는다. 와 한석규 씨. 아, 사람은 있어야 PT 사음을잘 만나야 돼. 오늘 <웃음> 한석규 PT 잘못 만나서 팔다 부서지는 거야 이 새끼들아. 와 진짜 음, 똑같다. 어. 자 한석규 씨 60kg 데드리프트 도전입니다. 하나, 둘 상체만 그렇지. 야, 흥. 이게 내 공연이야.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새끼들아. 당장 떠져. 60kg 성공하셨는데 네. 이제 이미 권한으로 레프리스탑 해서 데드리프트는 60kg 성공입니다 아. 이게 이, 그거지요어깨 그 들춰매고 앉았다 놨다 응히힘빡쪽이 운동 저춘영씨 <웃음> 그 <오. 웃음> 스쿼트 40kg 도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업 이야 쉽다 쉬워 저 일단은 목표 어. 150kg. 성공! 성공! <웃음> 힘이 다빠져가지고 n g 생각 long! So 어 o 야! 누구예요? 아, 저, 아, 아, 아, 안녕하세요 저 그때 기생 중에 o n 그 s 집사주 n g So long! s 다 l o 아, g s 고요 o 운동하러 l 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5 0 k g s 볼게5 0 g s g s g 어. 어, 리스펙! 리스펙! 와 좋아요, 좋아요. 점점 무게가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 데, 이제는 어떻게 이 무게를 감당하실 분 계십니까? 너너 너 지금 무게 올리잖아. <웃음> 그러면 예약된 매일 하나가 나야 할 거야. 여기, <웃음> 어? <웃음> 야, 야, 뭐, 봉골레 벤치 하나. <웃음> 와, 지린다. 잠 자, 오셔 키로 할게요. 오셔 키로. <웃음> 자, 여기, 봉골, 봉골레. 봉골레. <웃음> 자, 아, 업! 안 돼! <웃음> 업! 자, 미세 업! 자, 그냥 밀어요. 진짜 밀어야 돼요. 업!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까지! 어. 아, 아, 아. <웃음> 실패! 자, 아쉽게 어, 55kg 실패함으로써 우리 조충현 씨의 스쿼트는 50kg입니다. 호호호. 마란과 조충현 채널은 구독이 먼저다. 호호호. <웃음> 사랑해요. 자 그러면 우리 조충현씨 벤치프레스 50kg 그리고 데드리프트 60kg 마지막 스쿼트 50kg에서 160kg 성공. 여기 이분이 왜 저거 무 서울대학교 삼대 측정학과 이런 거. 아 진짜 너무 즐거웠고 네. 예, 형님도. 네, 굉장히 저를 또잘 케어해 주셔 가지고 정말 좋았던 하루가 된것 같은데 이런 재미가 없잖아! <웃음> 이러 재미가 진짜, 없잖아! 진짜 개그맨인 게 돈이라도 먹어야 돼!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아니, 아, 아! 아! 진짜 개그맨인 <웃음> 게 어,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게 웃기려고 하시는 게 정말로 이게 진짜 정신이 보여요 그렇죠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조충현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고, 지금 뭐 상황이 저희가 코로나를 같이 극복하고 있지만, 같이 운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건강한 체력과 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그맨 조충현!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로바. 로, 로바.